예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주님입니다 자, 오늘은, 네, 카메라를 준비 못했습니다. 왜냐. 이 토마스, 토마스, 그거 친구들인데, 이 맵이, 빨리 도망쳐야 할 텐데, 어떻게 해야 돼요? 앞으로 가야 한다고요? 앞, 앞으로 가야 돼요. 앞으로, 앞으로 가야 돼요. 으아! 여기 맵 파괴된 거 보시죠? 보시죠? 아까 토마스가 지나가는 거예요. 그그 무서운 그얼 무서운 얼굴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 토마스. 그리고 옆 앞으로 가면 옆으로. 오케이. 일단은 내 토마 일단은 토마스. What the What the What the fuck Fuck Fuck you You You stop it. 으아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바로 만나면 끝아아아아아아 네, 바로, 토마스가 있습니다, 바로. 여기 <웃음> 있습니 여기 있습니다! 으아! 아 엄청 아! 어! 어, 무서운, 토마스가, 오고 뭐 있어요! 으아! 으아! 으아! 와아 이, 이, 여러분들, 지금 보고 있습니다. 도마스 오고 있습니다. 오고 있습니다. 어휴. 이 무서운 얼굴 가지고. 오, 나 도마스가. 이제 머리, 일단 미리, 일단 도망치 해야겠다. 으하! 으하하! 야! 오다! 오다! 오다! 우아하! 와, 무서워 후, 후, 후! 후, 후, 다이 후, 후! 후, 후! 후, 후! 다 후! 다